hello 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스 잉글리쉬 시간이에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자 여러분 저녁 때 되면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렇게 한잔 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는요 건배 이런 말 있어요 자 건배 합시다 건배 합시다 cheers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그냥 건배 라는 말은요 cheers C-H-E-E-R. S를 써서 Cheers. 이런 말 쓰고요. 우리 뭘 위해서 축배를 들자 이럴 때는요. Let's toast to our happiness. 이 toast라는 말이 빵 굽는 것도 toast이지만요. 축배를 들다, 건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toast t o 를 쓰면 돼요.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축배를 듭시다. Let's toast to our happiness. 이런 말 쓰거든요. 이와 즐겁게 한잔할 때 행복을 위해서도 건배해보는 거예요. 자, 건배! Cheers! 우리의 행복을 위해 축배를! Let's toast to our happiness!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위해 제가 축배를 들으면 Let's toast to you! Starting English! 자,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멋진 하루 되시고요. Have a nice day! Bye bye!